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커머스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 중말이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주는 다날부터 이마트까지 이 8개 종목 이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이 있지만 대표 종목인 종목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 3사 보시면 전체 어, 유통시장에, 리테일 유통시장 규모는 600조입니다. 어,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가 차지하는 그, 포지션이 5.1%, 그리고 쿠팡이 4.4, 롯데가 2.5%를 차지하고 있고, 키타에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어, 유, 리테일 유통시장의 규모는 연 4%씩 성장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26년이 되면 약 700조 규모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이, 톱3죠. 이, 매출 기준을 보시면 이마트, 쿠팡, 롯데를 합쳐서 점유율이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를 어, 제한, 제안, 규제 제한을 이제 해제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벽, 새벽 배송 시장에서 어, 이 경쟁이 아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이 커머스 관련주 한번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나리가 3%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 가장 낙폭이 컸던 놈은 이마트 1.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원대가 됐고, 이 가격대를 보시면 이제 5,600원, 이 유통 관련주 중에 얘가 이제 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6,700원. 어, 그리고 이 펄을 한번 보시면 이마트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유통주, 이 롯데, 또 이마트, 어, 요런 종목이 보시면 PBR이 0.25, 0.2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어, 이런 종목은, 어, 성장성이 이제 높이 평가받고 있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고, 어, 이렇게 유통 쪽에서 관련해서는, 어, 상당히 이제 낮은,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가, 이 이마트가 이제 3배 수준이고, PBR 0.28, 0.25, 그리고 KG가 0.9배 수준, KG 모빌리언스 0.8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PG 업체들 어, 그때 벤 사업자 외에 이제 PG 업체도 있죠. 어, 그런 기업들이 1배가 안 되는 이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네이버가 34조로 가장 높습니다. 쿠팡이 이제 다음 27조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어, 약간 반등세에 있었지만 또또 어, 또 어, 주가 흐름이 좀 꺾이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네이버가 43%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이들 종목의 사업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날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관련 주죠 어, 그래서 어, 보시면 은 이제 12,000원 아, 12 대에서 어, 4,700원 대까지 하락해 있었던 어, 상태에 있는 다날이 KG, PG 업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거의 나락으로 가 있었습니다. NH 사이버 결제 마찬가지 로 나락으로 가 있죠. PG 1위 기업입니다. 카카오 국내 메신저 1위,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상승세를 이어가다 200일선에서 좀 꺾였습니다. 롯데 쇼핑 국내 백화점 1위 사업자입니다. 어, 할인점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백화점이 20%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어, 얘는 뭐 상승하다가 이제 계속 나락으로 어, 떨어져 가고 있는 롯데 쇼핑입니다. 네이버. 국내 1위 포털이죠. 네이버. 어, 얘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마찬가지로 지금 200일선에서 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좀 꺾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피지업체입니다 얘도 이마트 국내 1위 대형마트죠 이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는 20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이틀간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한번 시세를 좋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살짝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21선을 잘 봐야죠 요 21선에서 이 추세를 보면 이제 거의 반등을 21선에서 한번 어,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이마트입니다 어, 그리고 이마트 사업 부분을 보시면 유통이 76% 또 호텔이라든가 IT 음식료 14% 또 건설도 있죠 신세계 건설 4.6% 매출 비중은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재물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어, 얘는 매, 매해 2,000원씩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당 이익을 보시면 21년도죠. 21년도에 5 6 0 0원을 벌었고, 22년도에 3 7 0 0원으로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매출 비중이 약그 34% 정도 감소했죠. 그래서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22년도에. 하지만 또 이 4분기에서부터 살짝 좀 개선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보시면 뭐 꾸준히 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소폭이지만.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얘가 이제 1%대가 나오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좀 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역사적인 그 3년치 평균 PBR이 0.4배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로 지금은 0.28배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40만 원대의 0.4% 정도 수준이면 약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최대 기대해 볼수 있는 가격대가 한 15만 원대고 목표 주가로 보시면은 대략 한 14만 원대 이전 고점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커머스 e 관련된 주 그리고 저평가된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